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Hi, e v e r 박세훈 프로입니다. 어, 오늘은 제 2탄, 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그러면 저번에 왼손 백스윙 쪽으로 그냥 보조 역할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임팩트 이후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, 어 너무 어렵다고 울면 안 되시고요 이거를 한 번만 해보시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래도 은근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기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왼손이 딱 와서 오른손이 딱 쳤어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올려보고 잘 보이게 자 어떻게 하냐 이 치고 나서 이렇게 오른손이 밀면서 왼손이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이게 아닌 자오른손이딱 쳤죠 오른손은 이렇게 밀고 가지 않고 나중에 영상 올릴 건데 딱칠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럼 왼손은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고 여기서 잠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내 권할이야 라고 멈춰주는 거고 자 스틱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제가 탁했죠 쳤죠 그러면 왼손이 이렇게 채를 갖고 가는 느낌이 아니고 얘가 왼손이 딱 가는 채를 눌러주 보세요. 얘 가고 있어요. 가는 채를 통통이로 확 눌러주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? 왼쪽으로 가자, 채는. 그런데 내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내 왼손이 얘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딱 치고 잠깐 내가 갈 거야. 내가 컨트롤 할 거야. 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딱 치면 자 왼쪽 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약간 시계축처럼 약간 째깍 째깍 째깍 이렇게 시계축처럼 시계 같지 않아요? 나 시계 같죠? 그 여기서 땅 하고 이렇게 시계처럼 째깍 째깍 올라갈 거예요 이거를 땅 치고 거기서 땅 치고 몸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닌 여기서 땅 치고 체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땅 치고 도는 게 아닌 땅 치고 째깍째깍 1점. 요렇게 가면 여기서 쭉 갔다가 그다음에 손목 손 보세요. 암 로테이션. 요런 식으로 뒤로 당기게 됐어요.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 반동 이 뭐지? 원심력. 이 체를 끌고 올라가고 그게 떨어질 때쯤 내가 확 당길 건데 당길 때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확 올라갔다가 확뺀기니까 어떻게 돼요? 돌죠. 이런 방향으로 몸을 돌려야지 절대로 내가 이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찌가지가지가 끝났죠? 확돌때내 몸도 돌면서 피니쉬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러면 나는 뭘, 뭘 연습해야 돼?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연습해야 되냐? 일단은 제일탄에서 백스윙 받쳐주는 연습을 하시면서 임팩트 들어가고 이 왼손이 이걸 그대로 가는 느낌이 아니 얘를 떨궜잖아요 떨구고 얘가 공이 맞는 순간 그그 그 느낌을 사용을 해서 채를공 쪽으로 다이렉트로 꽉 눌러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를 공을 쳤다고 내가 일단 멀리 가라 물을 밀어줘라 이런 게 아닌 진짜 믿고 이게 지렛대 원리기 때문에 꽉 눌러주는 연사,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오른손 다음 영상은 오른손인데 여기서 봐봐요 왼손이 떨궈서 멈췄어요. 그럼 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? 왔다 갔다 하죠? 체가. 내가 네.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? 그에서 원을 만들고 있는 거 보여요? 이 원에서 오른손의 역할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냐? 이원 자체를 내가 백스윙 때 크게 갖고 와서 내려올 때더 빠르게 내려오라고 밀어주는 역할이 오른손의 역할이지 얘를 잡고 가라고 하는 게 스윙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good day!